쏘하 안녕하세요 태사원 쏘하입니다 오늘의 인트로 장소는 조금 남다르죠? <웃음> 제가 집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사는 곳 옥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와서 비교적 코로나에 안전한 곳에서 인트로를 찍으려고 합니다. 제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 많이 나온 게 나의 취준 이야기예요. 그 영상에서 제가 싱가포르 인턴 생활 얘기를 조금 언급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외국 회사의 모습, 지원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따 저녁 7시에 저랑 가장 친했던 친구인 쿤하고 화상 채팅을 하기로 했어요. 당시 그친구 인턴 생활은 어땠는지 2015년도에 질풍노도 쏘하이는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영상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재밌어질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웃음> 그럼 이제부터 저의 인턴 생활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 볼게요. 먼저 지원 방법은 어떻게 됐냐면 저희 학교의 링크 사업단을 통해서 해외 인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싱가포르 핀테크 기업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할수 있었습니다. 현지 회사였고 그야말로 정말 한국인이 없는 완전히 외국 회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선호했던 것 같아요. 영어도 자유롭게 쓸수 있고 경쟁률이 셀 수밖에 없었죠. 전형 프로세스는 어땠냐면 1차는 서류였고 2차 면접까지 있었어요. 서류와 1차 면접은 학교에서 진행이 됐고 그 중에서 최후 2인의 기업 면접으로 봤습니다 영어로 화상 면접을 진행했고 당시에 저랑 최후 2인까지 올라갔던 그 친구는 제가 되는 바람에 인터넷에서 떨어졌지만 지금은 기업은행에 입사해서 정말 회사 생활 잘하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학교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케어해줬고 도움을 줘서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먼저 아파트를 지원해줬고 생활비도 지원해줬어요. 월급은 받지 않았어요. 도착하자마자 현지에 코디네이터 분이 또 따로 계셨어요. 코디네이터 분이랑 한세번 정도 만났고 힘든 점은 없는지 하면서 되게 엄마같이 잘 챙겨주셨어요. 아파트에 방이 두개짜리요 총 4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방 하나에 저랑 룸메 살았어요. 거실은 다 공유할 수 있었고 제 룸메랑은 그나마 가깝게 지냈지만 서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서 떠나기 마지막 날에 그 친구가 이제 맛있는 음식 사와가지고 같이 술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조심히 잘 가라 이렇게 인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리고 제가 생각나는 게 방을 배정받고 그 다음날 바로 한개 이케아 가서 침대 카바 이런 거 다시 싹다 사가지고 교체했던 기억이 나요. 처음으로 이케아란 곳을 가봤고 미트볼 먹고 혼자 끼낑대면서 짐을 들고 왔던 기억이 나네요. 저 출근 첫날에 유일한 한국인 분이 계셨어요. 마케팅팀의 팀장님이셨고 그분이 면접을 했었어요. 근데 한국말을 한 번도 안 하시길래 저는 한국인인지도 몰랐어요. 아직도 기억나. 점심때 볼이라는 레스토랑에 데려가가지고 맛있는 점심을 사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위워크 같은 느낌이었어요. 당시 저는 한국 회사만 생각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분위기의 회사를 처음 보게 된것 같아요. 이제 일 얘기로 넘어가서 해외 기업의 인턴은 어떤 일을 하셨 할까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은 금융보험 상품 데이터를 관리하고 또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는 일을 했어요 저는 금융보험 상품 중에서도 자동차 아파트를 맡아서 데이터를 관리했었는데 그때 제가 일하면서 처음으로 벤츠의 플레임이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어린 마음에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챙겨주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처음에는 점심을 제가 혼자 먹었어요 한 3일 동안 도시 사락을 싸가거나 샌드위치를 사면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3일 동안이지만 그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외롭고 힘들었는지 사무실에서 막 구글맵으로 저희 집 찾아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런 사진을 갖고 있을지는 몰랐는데 귀여웠네요 그러던 중에 구세주 같은 친구가 나타납니다 인턴 동기였고 맥이라는 친구인데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줬고 그리고 데스크도 제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었어요 이 친구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을 나왔는데 그 대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해외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 거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의 대학 동기들도 다른 기업에서 다 이런 식으로 인턴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퇴근하고 네덜란드인 친구들과 같이 생활을 하며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을 만들어 나갔어요. 맥 덕분에 다른 팀원들과도 같이 점심을 먹으러 다니며 즐거운 <웃음> 시간을 보냈습니다. Hey, good n i Do you hear me? 오랜만에 쿤하고 화상통화를 했는데요 쿤은 저랑 2년에 한 번씩은 꼭 보는 친구예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싱가포르 인턴 끝나고 쿤이 한국으로 와서 제가 한국 관광도 시켜줬었고 반대로 제가 회사 다닐 때 벨기에를 갔었는데 그때 쿤이 관광을 시켜줬었어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진 못하지만 왓치 앱으로 항상 연락을 해왔었어요 이번 기회에 다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쿤을 보니까 정말 반갑더라고요 제가 녹화한 게 소리가 들어가지 않아서 30분 동안 열심히 떠들었는데 코로나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뭐하고 사는지 싱가포르 라이프는 어땠는지 2015년에 소화에는 어떤 아이였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정말 너무 아쉽더라고요 really, really incredible. Mm -hmm. I, uh, I love the weather, I love the food, and I love the life. I uh, had to work pretty hard of course, and <laughs> everything was quite expensive. <laughs> but, <laughs> but yeah, that's true, that's <laughs> true. I, I, that's no true. No I didn't no deny no. it. You know, uh, we spend a lot of time having good dinners, having drinks. Um, yeah. Well, for us it was at least a lot of fun. Have a nice day. Thank you so much. See you too. Yeah. You too. <laughs> right. Bye. 이렇게 친구들이랑 정말 열심히 놀다 보니까 시간도 금방 가더라고요. 저 인턴 마지막 날에 이것도 재밌는 일인데 확실히 외국계 기업은 좀 자유로운 분위기잖아요. 당구대회가 열렸어요. 이제 제비뽑기로 팀을 정하는데 저는 합 필이면 CEO랑 한 팀이 된거예요. 저 당구도 못 치는데 저희 팀이 꼴등했고 그때 그 CEO가 저 때문에 당구 몇번 치지도 못하고 연일 맥주를 드시면 경기를 건망하셨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났네요. 아 그리고 그 냉장고에는 항상 맥주가 있어서 다들 오후에 맥주 한잔씩 하면서 일을 했어요. 실수할까봐 맥주를 안 마셨는데 전날만큼은 진짜 혼자 타이거 맥주 망하셨어요. 또 떠나기 전에 저의 페어웰 well 미팅 자리를 마련해주셨어요. 감사했던 거는 저를 진짜 좋게 봐주셔서 입사를 제안해주셨어요. 당시에 저는 너무 그 외롭더라고요. 외국생활이. 만약에 지금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뭐 인생은 선택의 언색인 것 같고 무엇보다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이 저한테 있다는 게 감사하고 좋았다 라고 말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중한 경험을 만들었고 이 경험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추억할 수 있는 뭔가 남아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도전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언제나 제가 영상으로나마 응원을 할 테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같이 많은 상황들을 부딪혀보고 경험해봐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인터넷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동영 해봅니다. 안녕. t o l e the s t y how you c h o r n a t a e e l a y Five years later, you're walking to the altar, and now she's g o n n a share our family's name. I looked up to you, brother, even when you lost your way, in the madness of new You found her, and now I know there's hope for me. I know there's hope for me.